신년 맞이해서 독서 결심하신 분들 많으시죠? 근데 무슨 책을 읽어야 될지 잘 모르시겠다고요?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DBR이 알려주는 경영 도서 추천. 그럼 첫 번째 기자님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. 기자님. 오씨 저기 저희 구독자님들에게 소개시켜줄 이 책은 뭘까요? 더 고를이라는 책습니다더고리요 엘리야후 골드레치라는 네. 이렇게 생기신 이스라엘 분이세요 아 이스라엘 분이 쓰신 책이고요 네. 음, 1984년에 나온 경영의 명작입니다 사실 이분이 물리학자 셨어요 경영 소프트웨어 네. 그러니까 회사에서 쓰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네. 그런 회사에 들어가서 아 일을 하셨는데 그랬는데 이게 잘안 팔리는 거예요 소프트웨어가 아 네. 그래서 이분이 소프트웨어가 너무 어려운 것 같으니 네. 이 내용을 책으로 좀 소설로 재밌게 풀어서 그거를 이제 고객들한테 읽게 하자 이런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소설은 대박이 났고 소프트웨어는 계속 안 팔렸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책만 읽고 네. 너무 경영을 잘하게 돼서 소프트웨어는 필요 없다 그만큼 책이 재밌어요 네. 그 어떤 38살 공장장 그 이야기예요 막 네. 아내랑 싸우고 뭐 회사에서도 쪼이고 막 이런 음. 와중에 공장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서 네. 공장을 살려야 되는 그런 음. 내용이에요 오. 그래서 아마 이 얘기는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네. 보이스카우시산악행군을 가는 얘기 혹시 아세요? <웃음> 보이스카우트 한, 한 50명이 네. 산악행군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얘들을 한 명도 이제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네. 그리고 이제 행렬이 너무 길어지면 위험하잖아요 네. 도중에 이제 애들이 사라질 수 있으니까 네. 그래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빠르고 가장 효율적으로 행군을 하려면 산을 제일 못 타고 제일 느리네 걔를 맨 앞에 놔야 된다는 아, 그래야지 뒤처지지 않는 그렇죠 이 보이스카우트 이론이 이제 이 책에 등장하는 오. 거죠 저는 이 책으로 인해서 네. 그 경영학에 관심을 갖게 됐고 오 네, 모든 분께 꼭 추천드립니다. 재성님도 한번, 혹시네 한번 기회가 된다면 네, 제가 읽어보겠습니다. 진정. 와 감사합니다. 막 <웃음> 꼼짝이다. 제 생각에는 꼭새 책을 살 필요 없는 게 음. 이게 오래된 책이고 옛날 버전이 많아서 네. 중고서점에 많아요. 아네 인터넷으로도 주문할 수 있고, 훨씬 네. 싼 가격에. 와 이런 꿀팁까지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. 네, 그만큼 추천드려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안녕, 안녕. 부럽지 부럽지 나책 받았다 부럽지. 네, 저희... <웃음> 제가 작년에 재밌게 읽은 책인데 저는 그릿이라는 G R I T 그릿이라는 책을 추천을 하고 싶어요. 그릿의 저자는 이제 미국 펜실베니아대 심리학과 교수거든요. 이 교수가 그릿이란 용어를 새로 만들었어요. 그래서 이 그릿의 뜻은 장기적인 목표를 향한 끈기와 열정. 그러니까 이 책의 의미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람들을 분석을 해 보니까 사실 우리는 뭐 재능, 뭐 환경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연구를 해 보니까 실제로는 성공한 사람들의 가장 큰 비결 중에 하나는 그리시었다. 그러니까 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열심히 끈기 있게 열정을 갖고 노력하는 사람이 결국 성공했다. 이런 걸 이제 심리학적으로 이제 분석을 한 책이에요. 다들 이제 신년 계획 목표를 세우셨을 텐데 뭐 여러 가지 힘든 어려운 점도 많겠지만 은 그리스로 뭔가 목표를 잃어보겠다는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다져보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일단 책그리스 추천합니다. 음, 개인적으로 기자님만의 그리스 있을까요? <웃음> 없어서 못할 <웃음> <될 웃음> 것 같아요. <웃음> 경영학 도서는 무엇인가요? 저는 디 v r 에 편집장을 맡고 있다 보니 짜잔! <웃음> 솔직히 말해서 정말로 추천드리고 싶은 연초에 읽어야 될 책으로 DBR 최신호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마침 네. 주제가 크리에이티비티, 창의성에 대한 거예요 창의성을 바탕으로 어, 비즈니스 리더들한테 다시 한번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디어 그 다음에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찾아보자! 라는 취지로 해서 마련을 했던 특집이 담겨있어서 뻔뻔할 수 있지만 이렇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장안의 화제 펭수 <웃음> 펭수라고 하는 게좀 되게 재밌는 존재 같은데 사실 산타 할아버지처럼 그 안에 담긴 실체가 뭔지 알면서 그냥 믿고 싶지 않은 그래서 보이는 존재 자체로만 기억하고 싶은 정말 보기 드문 존재인 것 같고 이 펭수가 전 세대를 통틀어 통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안에 담겨있는 이제 통하는 먹히는 창의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기 위해서 이제 꼭지가 등장을 했습니다. 두 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건 사실 책으로도 제가 들고 온 책으로도 있는데 아, 네. 창조하는데 일단은 유학을 아주 간단히 하자면 인간 창조란 완전히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어떤 경험으로부터 새롭게 적용할 수 있는 잘 쓰일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아이디어를 만들고 그걸 실천하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어떤 것이 제대로 된 창조이고 창의인들을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b r 과창조존내 함께 좀 추천해 주세요. 기자님 어떤 부서를 추천하시겠습니까. 아 저는 책도 갖고 왔는데요. 네. 뭘 뭐하시리라고 약자로 만들었는데 뭘 할지는 모르지만 아무거나 하기 싫어 이런 음... 책 제목이거든요. 네. 이, 이것만 보면 모르잖아요. 무슨 책이세요? 네. 여행에서 찾은 외식의 미래라고 대만 타이페이랑 뭐 홍콩 뉴욕, 샌프란시스코 이런 데 있는 외식 업계를 좀 다룬 책인데 네. 이제 그 업체들이 어떻게 좀 성공했는지 그런 비즈니스 전략을 좀 담고 있거든요 네. 그 내용이 되게 재밌어요 이렇게. 그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곳은 어느 한 식당은 미슐랭 가이드에 있는 그 메뉴를 고스란히 베껴서 그 메뉴를 가지고 만들어요 똑같이 어. 플레이팅까지 그래서 성공한 그런 식당도 소개하고 뭐 이제 어떻게 성공을 했냐 다, 단순히 이제 우리는 흔히 맛있는 음식점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네. 그 안에도 다양한 전략이 있다는 걸 그래서 보여주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멀모하시리라는걸 추천합니다. 네, 그러면은 좀 우리나라에서 적용해 볼수종영해 아 봤을 때좀 뭔가 해당되는 게 있었을까요. 아, 그렇게까지 공부 안 했어요. <웃음> <웃음> 편집해 주세요 <웃음> 그런 거 묻지 <웃지> 마세요. <웃음> <웃음> 베스트셀러인 제가 쓴 책이 있죠. 그 <웃음> 나한테 <웃음>